그리고 컴마 없이 이렇게 쓰는 관계되면서 저희가 평소에 쓰는 게 있어요? 아 네네 자 평소에 쓰는 거는 네. 선생님인 아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나는 아, 나는 네. 선생님인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손 최고 네. 깔끔해 근데 네. 아, 네. 이거 1번은 네. I have two sons를 하잖아요? 그러면 네. 나는 가지고 있던 두 아들 네? 그 아들이 누구냐? 선생님이다. 네. 이거는 네. 네. 네.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네. 아들이 선생님이라는 거를 네.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네. 네. 네. 1번은 대체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걸좀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. 아. 2번은 일단 네. 네. 아들이 있는 건 당연해요. 근데 네. 그 아들이 선생님인 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약간 그런 뉘앙 차이가 있어요. 아.